이것은 어, 드라마 라이브원 지적 발표에흉입니다 뭔가 긴장보다는 아, 모르시어요뭔 마음인 줄알또제작발표에 처음 있잖아요. 드라마로는 그래가지고 쇼케이스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드라마는 저희 여섯 명이 서로 서로 막다뜨리는 상황들, 그리고 관계, 그리고 케미를 보면은 좀더 재밌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10대들의 그 캠퍼스. 학교의 느낌을 잘 살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언니다 네. 다들. 네,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아,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화이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죠 JTBC 새 미니시리즈 라이브 제작 발표회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에서김미씨 역할을 맡은 심혈찬입니다. 꼭 보시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봐, 갈게요. 이오 그렇죠, 오랜만에 유신이로돌왔어요몇개 네. 만인지 모르겠네. 새롭다. 김유신이. 네. 안녕하세요, 김유신. 지수연입니다. 네, 수능 맞이, 수능 콜라 꾸미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대박, 이렇게 수 대박! 라이브 온도 대박! 대박이 제작 발표회가 끝나고 후에 나갈 영상 촬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음, 다행히도 문제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또 라이브 온이랑 드라마를 알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고 이 현장에서도 우리 동료들과 배우 동료들과 재밌게 촬영하기에 고하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잘했고요. 앞으로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모르고 또 다양한 모습을 보볼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라이브 김유신 그리고 그외 저희 동료 배우들 함께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병찬, 김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